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109번째 러브레터 돕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 돕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 야고보석 1장 5절 영어성경으로 제임스죠 제임스 James. 어, 1장 5절 더 메시지 번역본 중에 어, 돕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예. 그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He loves to help He loves to help 예, 이 love 다음에 동사가 이렇게 나오면은 굉장히 좋아한다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돕는 것을, 뭐, 지격해도 괜찮을 것 같죠? 그분은 돕는 것을 사랑하신다. 사랑한다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음, 야고보소 1장 2절부터 이제 이게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2절부터 뭐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내형제들은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굉장히 유명한데 사실 여기서 딱 끝난다면 이게 참 애매합니다. 아, 시험이 어, 좋은 게 아닌데 그래서 지금 더 메시지 번역본에서는 tests and challenge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From all sides.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tests and challenges. 시험들과 도전들이 온다는 거는 굉장히 스트레스고 그래서 더 메시지에서는 소제목을 faith under pressure faith under pressure pressure 이런 압박 압박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기쁘게 여기라 이것도 사실 말이 좀안 되고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인내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 여기까지만 보면 무슨 돌을 닦는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내가 또 참아야 되고 막 그런데 사실 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한 최고의 존재 때문입니다. 이게 저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확신해요. 성경을 볼 때마다. 그래서 성경의 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절 오늘 He loves to help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몸맥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 주시리라 굉장히 여러분 이게 이게 포인트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 시험을 만나서 기뻐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믿을 구석이 사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 또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뭐, 성경에서 지혜는 단연코 하나님 자신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이신 것처럼 지혜가 부족하죠. 특히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인간이 어떻게 막 그거를 해결을 못 하잖아요. 뭐,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부족한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하, 때로는 뭐 내가 잘못했고 때로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이게 사회구조적인 문제고 여러가지 이유에서 아, 내가 이거를 풀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당연히 들지 않나요 여러분 뭐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은 He loves to help 우리 제목처럼 이거 외워버립시다 돕는 걸 너무나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후회 주시는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이런 헤지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주저함 있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저도 이제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인데 제가 사랑에 빠진 이유예요 하나님 좀 후회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도와달라고 했다고 막 억박지르고 꾸짖지 않냐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선물로 볼수 있다는 거예요 더 메시지에서도 어, 이런 프레셔나 이런 걸 기프트로 여기라 선물로 여기라고 자신있게 얘기한 이유는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도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우리가 구한 이상으로 후히 주신다는 이런 체험들이 우리 인생 속에 계속 쌓이게 되면 여기 이제 become mature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 Let it do its work so you become mature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하게 된다는 거죠 아, 성숙한 사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또 메시지 번역본이 굉장히 좀또 인상적이에요 그 pressure가 있는데 프레셔 속에서 그 2절, 4절 같이 해석한 부분 제가 밑에 여기 그 동영상 설명에 제가 카피에서, 카피에다가 놓을게요. Your faith life is forced into the open and shows its true colors. 그러니까 공개된 것으로 우리가 그냥 오픈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게.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faith life가 shows its true colors. 진짜 진면목을. 진짜 색깔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예. 멋진 표현 아닌가요? So don't try to get out of anything prematurely 정말 기가 막힌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 속에서도 어니 그러니까 네가 prematurely 그러니까 미성숙한 상태로 이렇게 도망쳐 나오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시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성숙해질 때까지 그 하나님께 예. So 오 절을 메시지는, if you don't know what you're doing, pray to the Father. He loves to help.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예, 제가 요즘에 좀 그렇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예, 아,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제가 여러 가지 어, 저의 시도들이 또 코로나까지 맞물려 가지고 어. 이렇게, 어, 내가 나름 한다고 했는데, 저희 시도들이 다 이제 엇박자를 내고 좀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좀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어, 그래서 제가 오래간만에 좀 간절하게 여기 또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기 보면, 팔절를 보면, 어, ask, 어, ask boldly Believingly without a second thought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용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Without a second thought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그분께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He loves to help 이게 진짜 포커스 오늘의 핵심입니다 He loves to help 그분은 너무 우리를 도와주고 싶고 우리가 도움을 구하기를 기다리시고 또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그런 영원한 생명의 부분뿐만 아니라 정말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디테일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도우신다고 우리가 그분께 도움을 구하면 때로는 구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 도우시는 것도 많지만요. 그 그러니까 관계를 성숙한 사랑의 관계로 이끌어가는 그 이런 선물이 될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고난의 신비라는 그 유명인사들의 간증집이 몇권으로된게 있는데 그거가 굉장히 감명있게 읽었어요 굉장히 엄청, 엄청난 pressure, 그런 압박들과 tests and challenges 시험들과 도전들 속에서 일반인들보다 을 훨씬 힘들게 그런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얼마나 그 하나님과의 끈끈한 성숙한 사랑의 관계가 되면서 각자의 그런 분야에서 리더로 성장했는지 굉장히 고난의 신비라는 책, 출판사가 홍성상가 했던 것 정확히 정확치는 않습니다. 이즘도뭐 나오는지는, 근데 아마 저희 때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신앙서를 읽었던 분들은 많이 보지 않았을까 싶네요. 음, 예. 음, 또 오늘은 CV도 제가 올려는 드릴 텐데 더 메시지 번역본이 너무 좋아가지고 yes. CV는 잠깐 보면 이절이 My friends be glad, 기뻐하라 Even if you have a lot of trouble 이거 너무 좋죠 많은 a lot of trouble 조금이 아니라 셀수 없이 많은 트러블이 있을지라도 기뻐하라 이거는 진짜 여러분 세상에서는 문제가 많은데 기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미친 엑스 아닌가요 예. 뭐 그렇게 가르치는 또뭐 그런 동기부여 뭐 이런 하는 그런 강사들도 있겠지만 힘들면 일반적으로 트러블이 많고 아까처럼 from all sides 모든 곳에서 나에게 집중 포화가 올 때는 굉장히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죠 예, 저도 요즘에 좀 그런 어, 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그분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사실은 어느 때보다 큽니다. 아, 내가 나의 부족한 모습대로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어, 뭐 최선은 계속 다해야겠지만 그분이 뭔가 하시는 것을 내가 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랄까요? 근데 슬프지 않고요. 굉장히 마음속에 모르 세상 사람들이나 어떤 환경이 줄수 없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어, 그런 일들에 있어서도 어, 기회가 된다면 여기서 또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말씀을 나누고 어, 저의 경험을 뭐 제가 혼자 막 떠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음, 그니까참 성경이 희한한 조언이에요 예, 하나님이 없다면 할수 없는 이런 자신감이 성경 곳곳에 넘쳐납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염려해라, 포기해라. 이러면 되게 자연스러울 텐데. 예. 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희한한 조언이죠. 예. 어. 뭐 팔복에서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참 하나님이 없다면은 이거는 참으로 예, 넌센스고, 예,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근데 관계, 인간관계에서도 정말로 서로의 소중함을 상대의 소중함을 경험하는 때는 다 공, 동의하실 것 같은데 뭐 같이 조, 뭐 놀러 다니고 좋을 때보다는 정말 어려울 때 상대가 나를 나와 함께 있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 주고 이런 관계는 뭐 남녀를 떠나서 나이를 떠나서 굉장히 어, 참 고맙고 소중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렇죠그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헤쳐나오면서 기뻐할 수 있다면 참 좋은 추억이 되고 예. 그 어려움이 더 지났을 때더 정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더 성숙하고 튼튼해진 그런 신뢰관계를 예, 사랑의 관계를 가지게 되겠죠 예. 어... 제가 이것을 저희 이제 경험담을 좀 여러분 좀 재미있을 수 있는데 몇 가지 얘기를 할 텐데요. 주로 군생활, 남자들 군대 얘기, 여러분 지겨운 분들은 안 들으셔도 돼요. 예. <웃음> 그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반부에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막연히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존재이신 신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에 이라는 게참 대박이죠 예. 어,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오는 다 도움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아 엄청난 능력자가 있는데 내가 어렵다고 진심으로 말하기만 하면 기쁘게 나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참 기쁘죠 예, 세상에서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뭐 어떤 면에서건 그런 도움을 꿈꿀 거예요. 예, 그렇죠, 여러분. 예. 음, 제가 나누려고 했던 저의 이제 사실은 오늘 제가 그 과거 되게 오래 전인데 도움을 받았던 그 옛날 저의 모 교회 후배하고 오래간만에 몇년 만에 통화를 했어요. 사실 통화를 한 이유는 제가 이제 보험을 그 친구가 이제 보험 설계를 해 가지고 보험을 들었었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제 만기가 10년 전에 들어서 이제 만기가 다 됐고 7년짜리 보험 들었던 것 같은데 어 근데 하여튼간 어큰 도움이 이제 보험을 저도 이제 몇개 들다 보니까 겹치는 것도 있고 이제 만기도 되고 이게 큰 도움이 되는 상황이 아니어서 제가 이제 해지를 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예, 저뭐그 친구가 이제 잘 도움을 또 줬는데 마지막까지 음, 이 친구가 참 공교롭게 오늘 제가 하려는 얘기와 관련이 있는 친구예요. 저도 좀 신기합니다. 예. 이 친구, 그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방위, 마지막 방위, 근부대에서 근무하는 예. 어, 방이 모르는 우리 학생들 방이 모를텐데 단기사병이라고 할여튼 출퇴근을 하는 군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아 근데 제가 이제 현역 그런 등급을 받았었기 때문에 군부대 지금 내곡동 쪽에 있는 어, 예비사단이라고 사단 사단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 있을 거예요 예비군들 훈련받고 제가 예비군 조교도 하고 뭐 별걸 다 했어요 안 해본 게 없는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가 이제 경렬 시위가 그때 이제 끝물 탈때래 가지고 경렬 그 시위 같은 걸 진압하는 기동 타격대라고 굉장히 좀 빡센 힘든 부대에 들어갔습니다 어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예, 새벽에 출근해 가지고 밤늦게 오면 정말 제가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제57 k 로 까지 나갔습니다 너무 뛰어다니니까 살이 찔 수가 없죠 예 초인적인 정말 그래서 하여튼간 너무 어우, 방위가 편할 줄 알았는데 제 동기들은 막 동사무소에서 뭐 통지서 돌리기 힘들다고 막 울먹거리는데 진짜 주워 박아주고 싶더라고요. 예. 이름을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예. <웃음> 밀크님,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누군지 알랑, 알 수도 있을 텐데 예, 제 동기 중에. 예. 어쨌든, 예. 그,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교회에 우리 대학부 예배 끝나고 이제 소그룹 모임에서 기도 제목 나누는데 뭐 당연히 나왔죠. 아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힘들어 죽겠다 이런 얘기를 당연히 했겠죠.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그 보험 설계사 이제 당시에는 아로트셨던것 같은데 그 친구. 어쨌든 그 친구가 갑자기 이제 소그룹이 끝나자마자 형 어, 너무 많이 힘든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군인인데 형 상급 부대에 있다. 그랬더니 제 손을 이끌고 교회 사무실로 가서 이제 아버지에게 바로 전화를 했어요. 아들이니까. 하면서 이제 아빠 우리 교회 같이 다니는 좋은 형인데 착한 형인데 뭐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어 가지고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힘들게 이제 기동 타격대라는 굉장히 이제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땀만 흘리는 뛰어다녀야 되는 막 얼차례도 엄청나게 받고 예뭐그 얘기하자면 날 새야 되니까 안 할게요 어떤 그런 데 있다가 이제 그 이제 산 속에는 음용 음흉, 그 음용이 아니고 되게 어, 수산한 막사 같은 데서 생활하다가 밑에 이제 행정반이라고 행정병이 티오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제 결혼이 생겨서 이제 기동 태극대원들 중에서 행정병에 누가 와서 여기서 일을 하겠느냐. 이미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실은 사람을 뽑던 상황이었고, 제가 지원을 했었어요. 사실 근데 뽑질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을 제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상급부대에 있었던 제 1년 후배 그 친구 아버지가. 어... 재밌게 얘기하면 이제 끝발이 있었던 것이죠. <웃음> 그래서, <웃음> 전화를 바로 하셨나봐요. 예, 그 다음날 부대로. 예. 그랬더니, 그렇게 안 뽑아주던 저를 바로 그, 어, 본부 중대라고 하거든요. 거기 이제 전체 인사과 소령이었어요. 소령님이 이제 부르더니, 어, 잘 해보라고. <웃음> 그렇게 제가 막 시켜달라고 해도 거들 돈안 보다가, 예. 예, 그분이 이제 잘 해보라고 뭐 아버지 뭐 하시노 뭐 이런거 물어본 것 같아요 사투리로 그리고 뭐그 대령님하고 아버지 친하시나 뭐 이렇게 뭐 이런거 물어보고 뭐 그러다가 아 됐다 열심히 해라 뭐 이렇게 사투리로 예, 이제 사투리, 사투리 괜찮았나요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바로 이제 제가 그 제가 동기 선임병 이었는데 동기들이 한 일곱 여덟 명 제가 교회도 다 데리고 나왔던 었 친구들인데 어쨌든 이제 그 친구들을 뒤로 하고 제가 이제 행정병으로 내려오게 됐죠 행정으로 내려오니까 너무 천국인 거예요 예. 월차례도 거의 없고 뭐 힘든거는 당시에 이제 컴퓨터가 막 보급이 pc 가 보급이 되던 시점이라서 아 진짜 웃긴 얘기인데 제가 했던 임무 임무는 막 삽질하고 특공무술 배우다가 내려와서 행정병은 하루 종일 볼펜 똥을 안 묶게 하면서 이제 도표를 만들 수 있는 표를 자로 어, 줄 긋는 게제 임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제대할 때쯤 돼서 이제 컴퓨터가 막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완전 옛날 얘기네요. 예. 어쨌든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여튼간 기꺼이 저를 도와주려고 했던 뭐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많이 돕잖아요. 그 후배. 오늘 그래서 제가 고마워서 사실 보험도 그 친구가 좀 유리한 쪽을 일부러 알면서도 제가 알면서 들어줬나, 했던가 들어줬었고, 뭐그 친구 말로는 제가 그 보험을 당시에 들어서 자기가 이제 보너스나 뭐 이런 활용 점정이 됐다, 뭐 이렇게 말을 했던가 저는 잘...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힘들 때한 번씩 도운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일러서 그 보험을 해지를 하면서 그 친구가 했던 간 간만에 통화를 고요. 다음에 또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됐고요. 음,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지? 이거 예,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더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힘든 기동 타격대몸 쓰는 그 가장 그 끝에 있다가 머리를 쓰는 행정병으로 이제 제가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 몸을 안쓸 뿐이지. 어한 일개 사병 군수개원으로 저는 처리할 수 없는 뭐 부대 에 이미 빵꾸가 났던 군수 물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들을 있었고 당시에는 솔직히 구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억울하게 막 간부들한테 막꼭 군합발이라고 저군죠 군합발로 맞고 막, 막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요즘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때 이제 그런 모습을 유심히 보던 어제 상급, 그러니까 고참이 한명 있었어요. 그 고참은 사실 제 중학교 동창이었어요. 그 지역에서 이제 많이, 내곡동이니까 이쪽에 강남이나 이쪽에 있던 친구들이 그쪽에 많이 안 보이던 친구들이 거기 많이 있더라고요. 예. 교회 후배도 있고. 예. 근데 하여튼간 이제 그 친구는 굉장히 뭐빽이 세기도 하지만 군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자살을 시도를 두번인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떨어졌는데 죽지는 않아서 뒤에 발뭐 인대에 철심을 받고 뭐 되게 섬뜩하죠. 그러니까 착한 아이인데 이제 군생활이 조직생활이고 막 까라면 까고 막 이런 굉장히 좀 당시에 악습도 많고 얼차례도 많고 그러니까 저도 뭐 진짜 미치는 줄 알았거든요. 예. 참고로 이제 저희 부대에서 신혜철 씨가 들어왔다가 이제 미친 거로 해서 의과사 제대, 정신병으로 제대를 해, 한 거로 좀 유명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힘들다는 얘기죠. 예. 근데 어쨌든 그 친구가 이제 사고칠 것 같으니까 그 부대에서 그런 애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관리할 것도 없는 창고 같은데 다 그냥 그 관리병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 대대 그 티오 인원으로 거기 이제 가있던 저보다 제 기억에 한 10개월인가 고참이었어요. 그러니까 10개월 먼저 군부대 들어갔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하여간 저를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그래서 그 대대장님한테 면자, 면담을 신청해서 제가 그때 일병이가 그랬는데, 이제 이정훈 일병을, 아, 이름이 나왔네요. 예. 그땐 일병을 자기, 자기 후임병으로 자기도 할 일이 없는데 자기 후임병으로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그 용기도 없는 친구가 담대하게 대대장님을 만나 대대장님하고 친했어요 대대장님 이제 저희 그 저희 이제 고 예하 부대에서는 가장 이제 높은 분이죠 중령이셨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대장님 저를 이제 생전 뭐 아는 척도 안 하셨는데 갑자기 부른 거예요 그러더니 아 누구 일병이 자네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자네 좀 내려가게 내 내일부터 내려가게. 뭐 저는 완전히 군대 말로 땡 보직이라고 합니다. 어 여기서 군수물자 빵꾸 난거 어떻게 메꿔야 되나 되지도 않는 거로 맨날 스트레스 받다가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그 친구가 있는 데로 가니까 거기는 그냥 예, 무릉도원이더라고요. 거기는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없고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 이제 찍히지 않게 티안 나게 노는 게 거기 있었던 세네 명의 그 하루 일과였어요. 내일 도시락으로 무슨 반찬 돌아가면서 나눠갖고 싸울까 누가 고기 싸우고 누가 김치 싸우고 뭐 이런 그런게 이제 거기에 임무였던그래몇 개월 동안 진짜 제가 너무나 거기서 그 친구 덕분에 편하게도 있었지만 더 웃겼던거는 아 이게 오늘 주의하고 만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드네요 참고적, 참고로 지금 새벽 1시 10분인데 어. 하나님이 참 후하게 상상을 초월하게 도와주셨던 저 개인의 인생에서는 어 맞네요 지금 보니까 이거는 제가 상상했던 일들이 아닌 쪽으로 막 이게 백도 없던 제가 막 예, 좋은 백 후배의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갖고 또 힘든 곳에서 옮겨지고 뭐 남자가 군생활 한번 하는 건데 군대에서는 하루가 예 하루가 천년 같거든요 하기 싫은 걸 하도 시키니까 근데 어쨌든 <웃음> 어쨌든, 죄송합니다. 예, 남자가들이 이제 군대 얘기하면서 신나가지고 하던 간, 고생했던 게 지나면은 추억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마무리 마지막은 뭐냐면, 그 제일 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 환대가 뭐였냐면, 그 친구가, 그 저를 이제 관리병으로 불렀던 친구가, 이 친구가, <웃음> 용돈을 되게 그러니까 집이 굉장히 부자였나봐요 용돈을 굉장히 많이 받았나봐요 그래서 거의 이제 얘기도 말수도 별로 없고 예, 자살을 시도했던 친구니까 사실 얼마나 뭐 밝지 않죠 근데 이제 저를 불쌍하게 생각한 거죠 <웃음> 지금 생각하는데 제가 너무 웃겨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편하게 이제 몇개월 동안 이제 그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편하게 지내게 해 주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저는 이제 퇴근을 했다고 했잖아요. 퇴근하면 이제 그 내곡동에 있고 집이 이쪽 이제 방배동에 살았나 반포에 살았나 했던간에 방배동에 살았던 것 같네요. 예. 근데 어쨌든 양재역을 지나가는데 양재역에 이제 먹자 골목도 골목이 있어요. 뭐 역세권에 다 있잖아요. 양재역에 막 고깃집들 이런 데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퇴근하면 저녁 먹을 시간이거든요 항상 저를 그러니까 거의 어뭐 웃기게 하면 애원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애원이 진짜 코미디예요 거기 가서 자기가 고기를 사줄 테니까 오늘은 삼겹살 돼지고기를 먹고 내일은 소고기를 먹고 그 다음날은 양념 갈비를 먹고 고기를 자기가 사줄 테니까 그걸 꼭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어~ 그 친구는 뭐~ 게이 뭐~ 이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얌전한 친구예요 그니까 그 친구는 그게 위라는 어떻게 보면 즐거운 시간이었나 봐요 그냥 제가 먹는 거를 흐뭇하게 마치 형이 보는 것처럼 <웃음> 흐뭇하게 보면서 자기도 먹으면서 했던간 그래서 하여간 그몇 개월 동안을 거의 하루도 빼지 빠지지 않고 그 친구가 사주는 <웃음> 저는 좀 주머니가 가벼웠던 시절인데 그 친구는 하여간 그 돈을 써야만 한다는 사명감이 있는 친구처럼 어~ 어~ 하여간 어~ 지금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도움입니다. 여러 가지 육체적인 고통도 줄여주고 또그 식도락까지 <웃음> 즐기게 해주는 어~ 그래서 하나님이 참 힘든 시기에 제가 정리하면 그런 후배나 또는 옛날에 그 별로 친하지도 않았던 동창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굉장히, 어,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다고. 나는 너를 도와주는 게 너무 좋다고. 이런 느낌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덜 저를 과거에 도우셨다는 얘기 제가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제 주위에 그런 분들이 당연히 있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뭐 카페 알바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지금 카페를 내놨는데 진짜 그 친구들 두 명은 어제도 제가 좀 애잔했어요. 예, 그 친구들 두 명은 사실 카페가 나가면 자기들의 알바가 끝날 수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높아요. 제가 어, 자영업의 그 어려움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다시 그냥 영어 영어 가르치거나 좀더교회사역으로 컴백할 가능성은 매우 높거든요. 기도 중이에요. 그런데도 그친구들 저를 불쌍히 여겼는지 그걸 어떻게든지 가게를 같이 빼보려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제가 없을 때 청소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누군가 가게를 보러 오면 좋은 인상을 줘야지 가게가 나가니까 아 힘내시라고 사장님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런 친구들이 없었다면 운영도 힘들었겠지만 가게를 빼는 이 시점에서도, 어, 그 친구들의 도움은, 아, 제가 뭐, 일일이 그건 다음, 다음 편으로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참, 어떻게 보면 눈물 겨운, 야, 참, 도우미들을 하나님 이 도움이들을, 하나님이 똘똘한 도움이들을 나한테 붙여주셔가지고, 내가 버티고 있구나. 저는 솔직히 그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 늘 제가 자신있게 얘기하잖아요. 이 예, 아, 아이 젊은 친구들이 이 카페의 열매구나 이 하나님 모르는 이 친구들한테 부족하지만 저는 정말 이 친구들 맛있는 거 많이 사줘요 좀뭐 저도 지금 좀 살면서 어려운 데지만 가장 기쁜 시가, 시간이고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 솔직히 마음을 오픈하고 가족같이 알바생 두명과 지내고 있어요 오늘 너무 길어졌다. 30분 지났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제 근황도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를 위해서도 어 저는 살아가면서 그 기꺼이 도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어요 그분과 더 성숙한 사랑으로 들어가고 싶고 저도 또 그렇게 돕는 도구로 누군가를 기꺼이 도와주는 예, 그런 사람이 더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여러분도 예, 그렇게 되도록 저도 응원하면서 오늘 저의 군대, 군대에서 기꺼이 도우셨던 하나님그 예, 이야기를 또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let's pray for each other